언니 이상해. 언니, 내가 장담하건데 언니는 일주일 안에 잘릴 거야. 그렇게 정말 저주를 퍼부으면서 한테. 아, 대체 내 삶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저의 어떤 행위, 갑자기 딜도가 나오고 관객의 꽃을 만져서 그 사람들을 빵 터지게 하고. 그때 어, 죽음을 결심했고 그럼에도 내가 살아 숨쉴 구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태현 쥐구멍에 스스로 기어들어갔고 처음 힐과 가발을 신고 끼를 떨었을 때아 나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는 아무도 저를 혐오하지 않고 사박하지 않고 음, 저는 매일 밤 신께 기도를 드리고 귀신은 제갈 길을 인도해 주었고 그리하여 이태원에서 그 활락가에서 어, 새로운 둥지를 터서 어,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드래킨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적어도 그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다른 폭력의 사회인 거예요 그런 거죠 음, 김구자의 달타령이라는 음악으로 쇼를 하는데 한복을 입고 이제 제가 삭발을 하고 가채를 쓰고 쇼를 하는데 대체 저 또라이는 뭐냐 음, 너 때문에 손님이 다 나갔다 네가 무슨 예수관인줄 아느냐 집에 가서 해라 그리고 손님들은 이성적이지가 않죠 왜냐면 술에 취했으니까 언니 이상해 언니 내가 장담하건데 언니는 일주일 안에 잘릴 거야 그렇게 정말 저주를 퍼보면서 저한테 그래서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쇼나 하고 싶은 말이나 뭔가 또그 안에서도 어떤 구속되어 있다는 라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세상 참 어렵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헉! 숨을 쉬게 되었는데 다시 또 다시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애국에서 아, 정말 인생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정말 하염없이 하염없이 절망의 구렁텅이 안에서 허우적 걸었던 유년 시절, 그 다음 성인이 되어서 그 아주 질풍노도의, 음,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쇼를 하면, 손님들끼리 싸우고 머리 끄댕이 머리채를 지어 뜯고 제 가발을 벗겨서 도망가고 놀리고 쇼를 하는데 술병이 날라다니고 술병이 깨지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래서 쇼가 스탑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성향은 이제 그런 쇼잉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 디렉쇼라는 것이 어, 내가 뭐 오늘 나 사실 이만저만 그만 우울해요 막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 수 없고 항상 지금 이 에너지 한열배로 하이텐션으로 끌어올려서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을 엔터테인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저랑 아예 이성향에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만 하고 쇼를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20년이 넘게 20년은 시간 지나버렸고 매일 집에 가서 하, 대체 내 삶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매일 뭐 조금 가정하에서 울면서 잠에 뭐 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면 다시 또그지구멍에 들어가져 있고 도망치려고 하면 또 거기에 가 있고. 아그어 그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귀신의 이끌림에서 다시 그 귀신이 저를 제 머리 끄댕이를 치워 잡고 또 거기에 갖다 놓고 그래서 항상 저는 울고 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외로워하고 그게 끝없이 그러다 보니까 2 0년 지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어, 지금보다는 한20몇년 전이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아 나는 나야 나는 끼로서 존재로서 나의 길을 갈 것이야 그래서 그 때나 지금이나 항상 저의 그 뭔지 모르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나는 낯선 존재로서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래서 이 말의 요는 그때 그 결을 꺾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 엄청난 그 젊은 날의 힘이었고 그 힘이 저를 버티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원동력이죠. 그게 아니었다면 라 뭔가 대중들의 테스트에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라 저는 모가 되지 못하고 그냥 저냥 대충 저충의 드래킹 쇼골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기이한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의 악침일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정말 항상 뭔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고 그몇년 전에는 아, 을지로 신도시에서 양해은의 봉물이라는 곡으로 이제 쇼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곡으로 이제 디렉쇼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노래가 주는 힘, 그리고 그 노래 안에서 저의 어떤 행위, 갑자기 딜도가 나오고, 관객의 꽃을 만져서, 그 사람들을 빵 터지게 하고 그런 느닷없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저는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보면 저는 더 이상하고 더 기이하고 더 추악하고 더 무섭고 왜냐면 음 대중들이 저를 봤을 때 항상 무섭다 엽기적이다 근데 나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 너희들이 그렇다면 라더 내가 무섭고 더 너희들을 놀래켜줄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무섭게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무장시키는 어떤 무기, 힘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공연을 하지만, 정작 모, 모짐이라는 존재는 없구나. 지긋지긋하죠. 지금 98년 겨울에 만났으니까 24년이 됐네요, 벌써. 결혼은 무덤이다. 가족이라는 그이임절은 제가 또 세상에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고,